아난 미국에서 진짜 올줄 몰랐어 <웃음> 아 나는 여기 한국 오면은 꼭 여긴 와야지 이래가지고 꼭 왔어요 우윤 w 견주님 s s 보 e 요네 g 견주님 보고 있죠? 네. i 들어오세요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그 o 진 거품질 있는 거 이거 거품으로. 대왕전은 키우는 살만이 없으니까.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 냄새를 맡아야 이쪽 이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렇게 접속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주먹을 수고 이렇게 된새를맡보시고요그 상태에서 머리 이 말이... 네, 영상 <웃음> 어린이가 <웃음> 지금 찍고 있어요 성덕했다고 <웃음> 착하잖아 얘줘얘얘줘 얘 줘. 없으면 안 만지게 하친구요 따라 응. 만져도 돼? 간식없으요 안녕 손모야 너는 왜 이렇게 귀여워 이 친구는 대답 거예요 겁쟁이랑 냄새를 많이 맡을 거예요 응. 가만히 주시면 돼요 안녕 맡... 아빠사랑 독초지 1층 아이들은 조금 어리고 말랑말랑한데요 이친구은 나이대가 있어요 우리 거기에서 많이 지 않으시면 돼 1층보다는 2층 1층 아이들좀더엄하요 친구 자라는 환경이 응. 사람도 계속 많이 뿜어먹고 있거든요 응. 왜? 맞왜어갑기다아니다 갑니다. 갑니다. 왜 그래, 갑자기? 왜낼래 응. 아, 여기서 씻거든요. 진짜? 몰려있어, 아빠는 진짜 좋아하네. 아, 예. 아, 지금 옆에 있어 말이 진짜... 손 줘봐! 그래 이거네 부사이즈네 그 싫어 싫어 <목소리> 귀여워 오 <응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날아가라 <웃음> 아, 너무 귀여워 같 날아가자 동결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랬어? <웃음> 아야, 누가?